어린이집에 갑니다. 딸 m p t y of soul, you heard it all before. Honest, but I know. 는게좋냐 s w 가 a t I k n o I was young and l o What do we do to love? 새해가 밝고 또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오늘 1월 5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산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10년이 뭡니까? 11년차가 다 되어가는데 바로 우리 집 밑에 지하 1층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 보이십니까? 오페라공 아, 아파트 지하 1층에 콜라텍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콜라텍 아... 참 50대, 60대 되시는 분들이 손을 마주 잡고 춤추는 곳이죠 술만 안 파는 거지 거의 카발의 수준입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 할것 없이 춤추느라고싶 어, 그냥 서로 모르는 그 아줌마들 가방 들어주고 아저씨들이 그냥 뭐 50대, 60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우리나라에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참 너무 끈적거려요 부부 같진 않아 심각한 문제야 근데 그거를 아십니까? 그 콜라텍에 그 장사가 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낮시간에 많다는 거 아니면 초저녁 시간에 많다는 거 왜냐? 퇴근하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집에 그걸 버리고 나올 수가 없잖아 이제 남편이 출근할 시간 아니면 은 자식들이 나간 시간에 이제 나와서 춤한번때리고 이제 가족들을 복귀할 시간에 들어가 그거예요 아거기다 우리 집 지하 1층이야 아나또 상율동행 먼저 하네 하 그냥 1 0 0 확률이야 그냥 마천 아니면 상율동행 열차인데 5.10번을 여러분 10번이 다 상율동행입니까? 울부 지지리도 없어 그냥 또 이렇게 상율동을 보내고 나면 맞춰행 여기까지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애들 지각하면 물어보잖아요 왜 늦었어? 그러면 맞춰행이 오지 않아서 늦었어요 내가 이래서 오금역 갈 때마다 오금이 저렴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착했습니다. 약경을 듣고 스루트역에 도착했어요. 도대체 이 천장의 이 눈꽃 조명은 언제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반짝반짝. 아 눈이 피곤하네요. 착한 쿠팡. 이름은 착한 쿠팡인데 가격은 착하지 않습니다. 스르트. 뭐해 근데? 생크림 만들어야 뒤늦게 내가 오니까 일하냐? 네? 평소에도 열심히 <웃음> 일하고 있지? 당연하 아, 믿어야지 뭐 어떡할거야? 일요일날 낮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금요일날 놀러가신 분 토요일날 놀러가신 분 콧바람 쐬러 나가신 분들이 일요일날 복귀를 하시기 때문에 일요일 낮부터 수술서스루트 역에는 사람이 많은 편이에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<웃음> 와... 동링차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? 레몬을 많이 넣는 뭐야 비타민들 아 제가 가져왔어요 비타민 아침에 요즘 누가 먹어? 뭐요? 오메가3. 고지열중에는 오메가3. 저도 너무 피곤해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. 너무, 너무... 나이 때가 지금 이제 딱 꺾일 때잖아요. 그러니까. 지금부터 시작이야 너 이제 안먹는걸로는 살 안빠져요 늙었어니야 근데 너 유튜브하지 않아?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뭐야? <웃음> 이제, 뭐야, 이제 몇 하나 몇 올렸어요 구독자가 19명이에요 아,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가서 한 번씩 봐주신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 알잖아요 돈한푼안 받고 홍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. 구독도 필요 없고 좋아요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씩 가서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독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음에 안들면 구독과 안 되나. 좋아요가 필요해요 아, 일단 저의 채널부터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와플에 대한 생각이 어때요? 와플이란? 밀크티란? <목소리도 웃음> 물건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왔어 요 급하게 급하게 물건이 퀵으로 왔습니다 근데 우리 퀵 배달기사님께서 하, 수소 SRT로 와야 되는데 수소 여기 와있어 어. 솔직히 그래서 시작부터 네가 청소를 했었더라 내가 응. 지금까지 청소하고 있는데 응. 갑자기 다 끝나갈 때쯤핸즈 뺏어 가서 <웃음> 자기가 겠다는건 <웃음> 내 붕을 네가 뺏어가는거 아니야? <웃음> 너는 그거 먹어. 난 충청도 할 테니까. 먹어. 그냥 사장님 아니잖아. <웃음> 우리 같은 직원이잖아. 그치? 야, 어, 오! 오! 오! <웃음> 오! 열심히 쓰레기 청소를 해주시는 거리고 <웃음> 올게요. <오래> <웃음> <웃음> <진짜> 맛있게 <웃음> 드세요. 네, 맛있게 드세요. 넌왜안 먹어? 아, 고생한다. <웃음> 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샌드치도 위못 먹고 일만 하고 미안해서 안되겠어 빨리 쉬고 와었어요 이제 와플을 되게 잘 구우시네요 와 앞으로의 각오? 열심히 할게 저희 지금 한배장 구운 것 같아요 진짜 살것 같아